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히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 김대웅님 옹긴, 웅진에서 나온 신화 속으로 떠나는 언어 여행 중에서 그리스 신화의 탄생과 올림포스의 신들 이야기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화의 시작 그리스인들은 우주가 태초에는 온통 무질서한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었을 거라고 상상했다. 태초의 우주에 특별한 모양이나 형태를 갖춘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주 그 자체는 무가공 물질이나 다름없었을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이 무가공물질을 카오스, 혼돈 또는 무질서라고 불렀다. 카오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광활한 구멍이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신화체계를 보면 최초의 카오스에서 형성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일부 신들은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대개의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신은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연의 힘을 지배한다. 태양을 움직이고 벼락을 내리꽂거나 바다에 태풍을 불러일으키며 식물을 성장시키고 전염병을 만연시킬 수도 있다. 또 그들은 대개 불사의 존재로 그려진다.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스 신화를 보면 카오스에서 탄생한 최초의 존재는 가이아와 우라노스이다. 가이아는 그리스어로 대지를 뜻하고 우라노스는 하늘을 뜻한다. 따라서 이두 존재의 탄생은 태초의 카오스로부터 대지와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대지를 여성으로 그렸다. 그래서 가이아는 물리적 지구 자체뿐만 아니라 땅을 상징하는 여신이기도 했다. 그녀는 대지의 여신이었으며 그에 대응하여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거인이었으며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거인 자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티탄족이었다. 남성은 티탄, 여성은 티타네스로 불렸다. 그리스인들은 그들 대부분을 엄청난 크기의 거인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티탄이란 낱말은 자이언트와 동일한 뜻을 가지게 되었다. 티탄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존재는 크로노스였다. 그는 티탄족을 이끌고 아버지 우라노스에 맞서 반란을 주도했다. 가이아는 거인들과 괴물들을 출산하느라 점점 지쳐갔다. 그래서 그녀가 아들 크로노스에게 스퀴테라는 거대한 낫을 하사하자 크로노스는 이 낫으로 우라노스를 공격해 죽이고 말았다. 그리스인들이 정착하기 이전 종족들에게 크로노스는 농경의 신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우라노스를 공격할 때 더할 수 없이 무서운 무기로 쓰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스키테는 낫의 종류로 원래 곡식을 수확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크로노스가 티탄족을 지배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최초의 하늘의 신이었던 우라노스는 아들 크로노스와의 싸움에서 패배해 쫓겨나면서 크로노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에 의해 쫓겨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자 불안해진 크로노스는 그의 아내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잡아먹었다. 그렇지만 크로노스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기까지 하고도 목숨을 보존하지 못했다. 레아는 남편이 자식을 잡아먹을 때마다 괴로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여섯 번째 아이를 숨기고 돌멩이에 아기 옷을 입혀서 그것을 대신 먹게 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막내가 바로 제우스였다. 제우스는 아무도 모르게 그리스의 남쪽 크레타 섬에서 양치기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아말테이아라는 염소의 젖을 먹고 자랐다. 성인이 된 제우스는 그의 어머니 레아의 도움으로 속임수를 써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크로노스의 음료수 시중을 들게 되었다. 그는 크로노스에게 구토약을 넣은 음료를 먹여 나머지 다섯 형제, 자매를 모두 토해내도록 했다. 그들은 죽지 않는 신들이라서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제우스와 그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올림포스 산에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올림포스의 신들이라고 불렀다. 올림포스 산은 그 높이가 2917미터나 되는 그리스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그리스 북쪽 경계선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인들은 아무래도 올림포스 산에 신이 존재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할수 없이 신들의 올림포스 산은 하늘 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어 버렸다. 크로노스에게서 구출된 올림포스의 신들은 제우스를 지도자로 삼고 티탄족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티탄족의 전투력은 그들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래서 올림포스의 신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티탄족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던 퀴클롭스들과 동맹을 맺었다. 퀴클롭스들은 제우스에게 벼락을 만들어 주었으며 티탄족의 주모자 아틀라스에게는 하늘을 짊어지는 형벌을 내렸다. 오케아노스처럼 중립을 지키거나 올림포스의 신들과 연합해서 싸운 일부의 티탄족들은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수 있었다. 티탄족과 올림포스 신들의 전쟁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현재의 그리스 영토를 침입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이 원주민을 누르고 영토를 정복한 이후 제우스를 비롯한 그리스 신들은 원주민들이 모셨던 신들을 대체하거나 흡수해 버렸다. 제우스에게는 포세이돈과 하데스라는 두 형제가 있었다. 티탄족을 정복한 이후 제우스는 그대로 올림포스 신들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형제들은 제비를 뽑아 우주의 어느 지역을 지배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관장했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라고도 간주되었다 로마인들은 제우스 형제들 중두 명을 자신들의 신과 동일시했다. 제우스와 동일한 신으로는 하늘의 신 유피테르 영어식으로는 주피터가 포세이돈과 동일한 신으로는 온천과 강의 신 넵튠의 영어식으로는 넵튠이 있었다. 두 신은 모두 행성의 명칭이기도 하다. 특히 그리스인들은 다섯 번째 행성, 목성의 이름을 제우스라고 지었다. 저녁별과 새별을 제외하면 다섯 번째 별이 가장 밝게 빛났으므로 걸맞은 이름을 선택했다고 볼수 있다. 물론 로마인들은 이 명칭을 자신들에게 맞게 고쳐서 사용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목성은 주피터로 알려져 있다. 목성은 신들의 지배자 명칭에 걸맞게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많은 12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각각의 위성들은 제우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들로부터 이름을 물려받았다. 제우스는 이오라는 강의 요정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제우스는 이미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의 딸이자 자기의 누이인 헤라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질투가 심한 여신이었다. 제우스는 이오를 헤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흰 소로 변신시켰지만 헤라는 이 소에 대해 의심을 품고 아르고스 엄중한 감시인이라는 거인족을 보내 소를 감시하도록 했다. 아르고스는 눈이 백 개나 되어 그중몇 개는 항상 뜨고 있는 상태로 그녀를 감시했다. 그 때문에 조심스럽고 주의 깊은 사람을 아르고스 아이드라고 표현한다. 그렇지만 제우스는 아르고스를 꼬드겨 백개의 눈을 모두 감고 자게 한 후에 죽여버렸다. 헤라는 죽은 아르고스의 많은 눈을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공작새의 꼬리에다 붙여놓았다. 그래도 헤라는 여전히 그 소를 이외의 변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날파리를 보내서 그녀가 쉴틈 없이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이오는 신화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 것으로 그려져 있다. 한 번은 그녀가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해협을 건너서 지금의 이스탄불에 도착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해협은 소가 건너가다 라는 뜻의 보스 포로스라는 이름을 물려받았다. 또 한때는 그리스와 남부 이탈리아를 가르는 지중해 지역을 헤엄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바다는 이오니아 해라고 이름지어졌다. 님프였던 칼리스토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제우스는 헤라의 눈을 피해 이번에는 칼리스토를 곰으로 변신시켰다. 또는 헤라가 이 요정을 곰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도 있다. 제우스 자신이 직접 동물로 변신했던 경우는 에어로페라는 인간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였다. 그녀는 지중해의 아시아 해변과 접한 페니키아에 살고 있었다. 그녀가 해변에서 한여들과 있을 때 제우스는 스스로 흰소로 모습을 바꾸고 바다에서 헤엄쳐 나와 그녀에게 다가갔다. 에우로페는이 소가 무척이나 우아하고 온순해서 그만 소의 등에 올라타버렸다. 그 순간 기회를 포착한 소는 바다로 뛰어들어 단숨에 크레타 섬까지 헤엄쳐갔다. 신화에서 에우로페는이 지역에 최초로 발을 디딘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 땅을 포함한 이 대륙을 유럽이라고 이름 짓고 그녀를 기렸다. 한편 제우스가 젊은 청년을 좋아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가니메데스였다. 제우스는 독수리로 변신하여 준수하게 생긴 그 청년을 올림포스 산으로 데리고 왔다. 그곳에서 가니메데스는 연애가 벌어질 때 음료를 준비하는 시종 노릇을 했다. 결론적으로 목성의 네 위성은 행성에서의 거리에 따라 차례로 이오, 에우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명명되었다. 크로노스와 레아에게는 세 아들뿐 아니라 세 딸도 있었다. 그녀들 가운데 한 명이 이미 말한 헤라로 제우스의 아내이자 누이다 일반적으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사의 여신이었다. 다른 두 여신은 바로 농경의 여신 데메테르와 화로의 여신 헤스티아가 있었다. 그 중에 데메테르에게는 페르세 포네라는 딸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시칠리아 들판에서 놀고 있을 때 그녀를 사모한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가 그녀를 납치해 가버렸다. 테메테르는 오랫동안 딸을 찾았으나 도무지 종적을 알수 없었다. 그녀가 슬픔에 빠지게 되자 땅에서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되어 인간은 기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제우스는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 왕국의 음식을 입에 대지만 않았다면 그녀를 다시 땅 위로 되돌려주라고 하데스를 설득했다. 그렇지만 하데스는 마지막 순간에 속임수를 써서 그녀에게 석류알 네개를 먹게 했다. 그래서 페르세포네는 한 알에 한 달씩 1년 중 4개월을 땅 속에 있게 되었다. 페르세포네가 땅 속에 있는 동안 땅 위에서는 곡식이 사라지 않았다. 초목은 잎새가 모두 떨어졌으며 태양도 비추는 등 마는 등 했다. 페르세포네가 돌아와 있는 동안에만 농경의 여신은 다시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매년 겨울이 오는 까닭을 바로 이 신화가 잘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권력을 장악한 후부터 더 이상 통치권의 찬탈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올림포스 신들에게는 여러 자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반란에 성공하지 못했다. 대신에 그들은 평화적으로 올림포스 신의 일원이 될수 있었으며 다른 신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아마도 올림포스 신의 후손들은 본래 그리스군과 동맹을 맺은 여러 원주민들이 숭배하고 있던 신들이었을 것이다. 몇몇 신들은 현실적으로 하나의 이름 아래 묶였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특정한 신에 대해서 제대로 짜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몇 개씩 나오게도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로디테 여신의 탄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 형태에서는 그녀가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딸로 나타난다. 그녀는 조개 껍데기에서 분비된 바다 거품에서 탄생했다. 따라서 그녀는 티탄족의 자매로 올림포스 신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신으로 간주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인들 이전의 원주민들이 숭배했던 여신에 관한 신화로볼수 있겠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도래한 후 그들은 아프로디테를 제우스와 티탄족 여신 디오네 사이의 딸로 간주하고 올림포스 신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가 어떻게 탄생했든 간에 그리스인들은 아프로디테를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었다. 로마인들은 아프로디테를 그들의 여신 베누스와 동일시했는데 영어권에서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다. 두 여신은 모두 아름다움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다. 비너스는 캐스토스라는 허리띠를 차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을 매혹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름답고 매력있는 여자를 보면 아프로디테의 허리띠를 차고 있다고 표현할 때가 종종 있다. 티탄족 여성과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또한 명의 딸은 아테나이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그의 첫 번째 아내라고 알려진 티탄족 여성 메티스를 잡아먹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바로 그는 헤라와 결혼했다. 그런데 제우스의 몸 안에는 메티스의 딸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머리가 빠개질 듯한 두통을 앓게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통증이 너무 심하자 그는 스스로 자기 머리를 쪼개 열어보았다. 그러자 아테나 여신이 성인의 몸으로 무장을 한채 튀어나왔다. 이 이야기는 어쩐지 좀 어설프다. 어쨌든 메티스는 그리스어로 지혜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테나는 지식의 여신이자 전쟁과 평화의 여신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이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권력을 잡은 후 지혜를 얻었으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부터 기술의 발달을 가져다준 지식이 생겨났음을 의미하고 있다. 아테나는 그녀를 찬미하기 위해 이름 지어진 아테나이라는 그리스의 한 도시를 특별히 감독하는 여신으로도 여겨졌다. 그리스 문명의 전성기에 아테나이는 그리스에서 가장 강하고 문명화된 도시였다. 아테나이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탄을 받은 도시는 없었다. 아테나이는 문명의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도시가 지식의 중심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명을 따서 자부심을 표현하곤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스턴 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미국의 아테나이라며 자랑스러워한다. 아테나의 또 다른 명칭은 팔라스이다. 어떻게 해서 그녀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이야기 가운데에는 그녀가 팔라스라는 거인족을 죽이고 그 이름을 취했다는 전설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팔라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던 부족이 정복자인 그리스인들에게 편입되면서 팔라스와 아테나를 동일한 여신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시문학에서는 빈번히 아테나가 팔라스 아테나로 그려지고 있다. 아테나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한 건물과 연관이 있다. 아테나는 결혼이나 연애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종종 그녀를 아테나 파르테노스, 처녀 아테나라고 불렀는데 아테나인들이 그녀를 경배하기 위해 지은 BC 437년 완공된 아름다운 신전의 이름이 곧 파르테논인 것이다. 이 유적은 지금도 흔적이 남아서 그리스 최전성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제우스의 아들 가운데는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틀라스의 딸마이아로 플레이아데스라 불리는 일곱 딸중한 명이었다. 플레이아드들은 한때 험악한 사냥꾼 오리온이라는 거인족에게 쫓기고 있었다. 신들은 그녀들을 비둘기로 변신시켜 하늘에 옮겨 놓았다. 하늘에서 그녀들은 황소자리에 조그맣고 귀여운 별무리가 되었다. 그 별무리 가운데 하나의 별이 마이아이다. 그리스 여신 마이아의 아들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이었다. 때문에 당연히 매우 빨리 움직이는 신으로 그려졌다. 보통 그의 신발과 투구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그는 통상과 계략 그리고 발명의 신이기도 했다. 그리스 시대 후반기에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의 학문의 신을 받아들였으며 이 신을 헤르메스와 동일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을 위해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 매우 훌륭한 헤르메스, 라고 이름을 조합했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는 특히 화학 지식의 신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화학자로서 명망이 높았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전령사들이 통치자와 통치자 사이 혹은 각 군부대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다. 이들을 살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어느 정도 우대를 받았다. 그들은 카드 케우스라는 특별한 지팡이를 임무의 징표로 가지고 다녔다. 헤르메스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사였으므로 당연히 카드 케우스를 가지고 다녔다. 헤르메스는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투구와 신발뿐만 아니라 지팡이에도 날개가 달렸다. 나중에 그가 헤르메스 트리메기스토스가 되었을 때는 이 지팡이 말고 또 다른 물건을 하나 더 지니게 되었다. 화학은 의약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헤르메스는 의약품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 약은 헤르메틱 파우더라 불리는 것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가상의 가루약이었다. 제우스에게는 쌍둥이 자녀가 있었다. 레토라는 또 다른 피탄족 여성이 그들의 어머니였다. 질투심 강한 헤라는 레토가 제우스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데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러자 레토는 에게해의 가장 작은 섬 델로스라는 곳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쌍둥이 남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태어나자 델로스 섬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이 쌍둥이 신들은 퀸토스 산에서 출생했으므로 종종 그들은 퀸티오스와 퀸티아로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젊은 궁사로 그려졌다. 아폴론은 남성 정미의 이상형이었다. 그래서 매우 잘생긴 남자를 아폴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는 또한 시와 음악의 신이기도 하다. 로마인에게는 아폴론 같은 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폴로라고 불렀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숲의 여신 디아나, 영어로는 다에나를 그녀와 동일한 신으로 생각했다. 레터의 어머니는 티탄족 포이베였다. 포유베는 그리스어로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스 이전 시대엔 달 또는 태양의 여신이었을 것이다. 아폴론은 태양의 신으로 간주되었고,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화살에 맞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었다. 그리스인들은 레토의 자손들이 도처의 사람들에게 화살을 쏨으로 해서 전염병이 발병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아폴론에게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래서 아폴론은 병을 치료하는 일과도 연관을 맺게 되었고 이것은 아폴론에게 아들이 있다는 신화를 낳았다. 그 아들은 아스클라 피오스로 그저 직업이 의사인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의 의술은 너무나 훌륭해서 그가 치료한 환자가 죽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은 사람도 소생시킬 수 있었다. 하데스는 그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토로했다. 제우스는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천둥, 번개를 쳐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이고 말았다. 그는 죽은 뒤에 신이 되었다. 또한 그는 별자리 중 하나로도 자리 잡았다. 이쯤 되면 제우스의 자식 가운데 과연 헤라를 어머니로 둔 신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답은 그렇다이다. 바로 아레스가 제우스와 헤라 사이의 아들이었다. 그는 싸움을 즐기는 전쟁의 신으로 잔인하고 피해 굶주린 모습을 하고 있다. 그가 전쟁에 임할 때면 그의 아들 포버스와 데이모스가 전차를 준비했다. 그리스어로 포버스는 두려움을, 데이모스는 공포를 뜻한다. 이것은 전쟁이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단인하고 호전적인 성격 때문에 아레스를 좋아하는 신이나 사람은 없었지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를 선택했다. 그와 아프로디테 사이에는 에로스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는 작은 사랑의 신으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니는 어린 꼬마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가 쏜 화살에 맞은 사람들은 모두 사랑에 빠지게 된다. 종종 그는 눈가리개를 한 모습으로도 그려지는데 이것은 젊은이들이 맹목적인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에로스가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자식으로 간주된 사실에서 우리는 그리스 사회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은 특히 군인들에게 매력을 느꼈으며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임을 알수 있다.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는 속담을 보아서는 이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 서양 사람들은 에로스란 이름보다 큐피드라는 동일한 로마어 이름에 더 익숙하다. 두 명칭 모두 우리 주위에 자취가 남아있다. 낭만적인 사랑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태는 에로틱, 관능적인 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사랑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작은 사랑의 신의 로마식 이름은 돈이나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큐피디티, 무력, 탐욕이라는 말에서 자취를 찾을 수 있다. 헤라의 또 다른 자식으로는 헤파이스토스가 있다. 그는 신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완전한 전른발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태어날 때 너무 몸이 허약한 그를 수치스러워한 헤라가 올림포스 산 아래로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불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제우스와 헤라가 말다툼을할때 그가 헤라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제우스가 하늘에서 내동댕이 쳐서 그렇게 되었다고도 한다. 그는 대장장이의 신이라서 늘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는 두 손을 써서 일하는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되었다. 전름발이로 어머니 헤라에게까지 버림받았던 헤파이스토스는 타고난 손재주로 올림포스 신들의 반열에 들수 있었다. 로마인들은 불의 신을 시칠리아 섬의 거대한 에트나 화산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 로마인들은 이 신을 볼카노라고 불렀으며 헤파이스토스와 동일한 신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월컨이 더 익숙한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액트나 산처럼 불을 내뿜고 있는 산을 볼케이노 화산이라고 한다. 이상 그리스 신화 탄생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신화를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신화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뿌리 또는 건국과 시조의 근본 내력에 관한 성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과 각종 제도들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고 나타났는가 하는 즉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관한 책은 상당히 난해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혜가 듬뿍 담겨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우리들에게 영감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학자 마이클 그란트는 신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앙드레지드가 어떤 장르의 글을 쓰든지 중요한 모티브를 모두 그리스 신화에서 찾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서구 문화의 일부이며 유럽어의 상당 부분, 특히 수많은 과학용어가 거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들으셨는지요? 오늘도 행복하세요.